사람들이 이렇게 버리곤 하는데 작동 안 한다고 안 되는 고 안에 있는 거를 보면은 2.5V로 맞춰져 있을 거예요 그거를 까서 개별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잘벗긴 되는데, 그리 <웃음> <붙고 웃음> 있습니다. 꺼줘요 반대편도. 이렇게 돌리면 나옵니다 작동은 안하는데 충전은 안되거든요 확인해보면 지금 이거는 3.7V 병렬로 연결된 것 같아요 이거 예, 온도센서고 3.8V인데 괜찮은데 아, 사계권이요 저는 이거를 좀 제가 이거 필요해가지고 쓸 때가 많습니다 제가 뜯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얘랑 얘랑 얘랑만 안, 안 만나게만 하면 됩니다. 이게 만나면 쇼트 나거든요. 조심하게. 써주고. 그냥 뭐 이렇게 써도 되고 뭔가 개별적으로 뭔가 12볼트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얘를 직률 연결해야겠죠 일단 개별적으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바로 써도 되고 얘는 그냥 뜯주면 되는데 이렇게 껍질 까진 게 위험해요. 보이나? 이거? 이게, 껍질 까지면 마이너스 거긴데 이게 뜯다가, 이 피부가 벗겨져가지고, 여기 쇼스 많이 납니다. 이렇게, 뜯어내면 됩니다. 얘는 웬만하면, 손으로 딱 뜯으면, 사으시죠 끝은 뜯으면 되고 이런 거 있어요. 케이스 리튬 18650 전용으로 파는 게 있는데 여기다가 끼워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 이상